안녕하세요. 신망콩입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응급실 국물 떡볶이. 저 처음 먹어봐요. 응세트 사막맛. 제일 매운 맛으로 시켰고요. 그리고 계란 두개 추가했고요. 치즈도 추가했고요. 조금 무서워요. 요새 매운 거잘못 먹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치즈가 진짜 신기해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 채로 오는구나 진짜 조금 섞어 줄게요 제가 또 뜨거운 걸잘못 먹으니 빵만 줘 먹어볼까요 만두도 들어가 있네 음 a h 맛있다 어, 치즈 묘한 맛이에요 뭐지? 떡볶이에 계란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계란도 추가했어요 기본으로 메추리알이 들어가 있는 거아는데 없겠죠? 달달한 떡볶이 맛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맛 안 매워요. 뭐지? 수제비도 들어가 있네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매운데? 뭐지? 저 엽떡 매운맛은 못 먹거든요? 진짜 너무 속 아파서. 근데 이거는 제일 매운맛인데도 먹을만해요 음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음 맵긴 매워요 근데 엽떡에 비하면 너무 안 매워요 그 치즈가 되게 오묘한 맛이라 해야 되나?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데 조금 그향 같은 거는 조금 피자치즈 중에서도 좀 싸구려 맛이 나는 그런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리뷰 이벤트로 갈배 받았습니다 Okay. <claps> 추가 한번더 해도 될것 같은 느낌? 줄 알았는데 이상한 떡. 근데 너무 뜨거울 것 같으니까 이따가 먹을게요. 하겠 습니다.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